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공실이 없는 포항상가 매매를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상가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멸 상가와 앞쪽에 공용 주차장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건물 뒤쪽입니다. 뒤쪽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6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2층 사무실 입구입니다. 여기에 화장실입니다. 3층입니다. 화장실은 각 층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옥상에는 방수시설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가까운 산을 촬영했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건물입니다. 뒤쪽입니다. 주변에 주차할 곳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조그마한 각지입니다. 각지 건물에 있는 상가 매매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서 촬영했습니다. 주변에 산이 있고 아시가는 방향입니다. 아파트가 주변에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포항시청이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상물 확인서입니다. 매물 번호는 409번입니다. 매매금액은 10억원입니다. 주소는 포항시 남구대잠동에 있습니다. 주목은 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은 388.4제곱미터 117평입니다. 연면적은 543.6제곱미터 164평입니다. 사용승1위은 2002년 12월입니다. 1층에는 65평, 2 0 0에 130, 부하세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2층에는 50평입니다. 천에 60만원. 3층에는 50평, 천에 50만원. 수익률은 10억원 투자했을 때 보증금이 4천만원 있어서 9억6천만원이면 인수 가능합니다. 월 240만원은 12달입니다. 그러면 2,880만원입니다. 2,880만원을 9억6천원으로 계산했을 때연 3%가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좀더 알고 싶은신 분은 제목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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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